그 야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생하면서 용도 좀 잡아보고 농사도 좀지어보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소니까 자 안내판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시작의, 시작의 발자취 일단 처음에는 장비부터 갖춰야 돼그 다음에 이제 마을 건축 농사랑 집 같은 것도 짓고 나무 충분히 캐고 양 있다 양양 양. 제가 양고기 대접해 드릴게요 아 잠깐만 양을 그 이거 이거, 이거 두 마리 데려가가지고 농장 지원놔야돼 여기다가 양떼 목장 하나 일단 만들어 놓자 일단 울타리부터 좀 만들자 여기다가 양 목장 하나 일단 지원놓고 알아서 들어오고 어? 알아서 나가네 강한 양만 살아남는다 자. 고기가 될래 들어갈래 아! 약하다 약한 양은 살아남을 수 없어 강한 양만 키울 거야 너 혹시 강하니? 자 쫄로 쫄로 가봐 우리 안에 좀 들어가게끔 하자 아! 약하다 아 여기 양 너무 약하다 체력이 달면은 고기를 먹어야 회복할수 있죠? 포만감을 꽉 채워야 차 체력이 평야에다가 지어 되겠는데 지금? 여기 뭐 소들도 있고 살기는 좋네. 딱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? 시작 지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 따라오면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돌탑 쭉 세워놓으면은 마크는 위치 파악이 중요하거든요.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이런 파악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. 여기다가 탑 하나 세워둘게요. 이쪽이 자리가 좋은 게 바로 대각선 방향에 동굴 하나 있거든요. 이쪽 와보세요.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날아가서 <웃음> 고으셨는데 몸이 가버려가지고 크리퍼 맞고 하늘로 여기다가 그 가운데다가 혹시 모르니까 창고 하나 만들어두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 모아두면 돼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<웃음> 쓸데없는 것만 넣는 창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한번 탐사 한번 가봅시다 땅을 안파도 돼! 자연동굴 들어가면은 다이아 하나쯤 나올 것 같거든요? 거미 있다고요? 어디요? 아 괜찮아요! 거미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미보다 우리가 더 커요 우리는 사람이고 쟤는 곤충이고 우리가 더 커다랍니다 자 여기서 물살 타고 내려가면은 타고 내려오면 돼 이런 거 좀비?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? 아데좀 많은데 좀비가? 바로 옆에 철 하나 있네요 오! 철 많다! 철한 여섯 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? 크리퍼? 한대 치면은 겁먹어서 크리퍼 도망갑니다 설치, 설치. 허아아 아. 아, 누구야 엉덩이에 똥심는거 누구야 아. 하필이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지금 철을 몇개 얻었잖아요 이거를 구워가지고 물량 동의를 만들겁니다 뭐하세요? 거기서 <웃음> 뭐하세요? 저 완전 완전 자동 방어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어 본인도 갇혔지만 자동 방어 시스템을 만드셨어 혹시 나무 있으세요? 제가 나무를 안 갖고 와가지고 나무 있으면은 그걸로 제작대 만들면 되거든요? 나무 좀 줘보실래요? 어? 어이구야! 어이구야! 이 나쁜 좀비 자식! 어이구야 자원이 좀 생겼네? 앗싸 나무가 좀 생겼네요 어우 문목이 있으시네 여기다 나무 하나 심어드려야겠다 여기 죽으신 곳에다가 나무 하나 심어드릴게요 다시 부활하기를 기다리며 아 고대하며! 고대하며 심은 나무 양동이가 있어 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양동이랑 곡괭이 만들고 아 화살이 너무 아파 아, 너무 잘 맞추지 않아 화살을 솔직히 너무 잘 맞춰 저렇게 뭔데 아어 어이. 반갑습니다 네, 이쪽 이쪽 진짜 급합니다 지금 <웃음> 아이템 떨궜어요 아, 야피케 하하 하하 아유 나 아프다 근데 아 이쪽 아픈데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안돼 아이템 뺏긴 거야 <웃음> 절대 안돼 아 여기서 죽으면 아이템 뺏긴다 절대 안돼! 안 비켜! 아 다시 아이템 다시 먹으러 갈... 아,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전멸 아니야? 이 동굴 어딘가에 다이아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새로운 동굴에서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다이아가 있어 이 동굴 안에 다이아 최소... 최소... 다이아 곡괭이 만들만한 양만큼의 다이아는 있습니다 그거 얻어가야겠죠? 어우C 뭐야 회피? 어우 소리 갇혔다! 갇혔다! <웃음> 갇혔어! <웃음> 자연굴에 갇혔습니다 어 어떡하지? 이거 너무 많은데? 몬스터가? 새벽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좀 해볼까? 아 근데 화살을 한번 유도하고 오C! 뒤 하나 더 있네? 두 마리 잡았거든요 오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! 자 위로 올라가자 아이거안 되겠다 됐다 탈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철몇개 가져왔어 일단은 여기다가 아이템 좀 넣어두고 일단 집부터 만들까? 아 너무 세다 너무 많아! 전망대 쪽에 집 하나 만들어줄게요 약간 좀좀 좀 허접하긴 한데 임시 쉘터입니다 임시 쉘터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을을 만들자 길도좀 닦아놓고 농사 좀 지어보자 하고 가운데 판 다음에 여기다 물 넣어야 되거든요? 야, 새 심고 물 퍼오고. 물이 있 쓰려면은 무한 물이 있어야 돼. 물 길러 가요. 우리 마을 이제 물 걱정할 필요 없어. 하지만 아직 몬스터 걱정은 좀 해야 돼요. <웃음> 잠깐만. 삽으로 파고 있어. 어 뭐야 씨. 어. 씨. 어 어디까지 찾아오는 거야? 에이 모르겠다. 물산에 내려가라다. <웃음> 어, 어, 어 뭐야. 어 씨, 뭐야. 어, 어 뭐야. 뭐 해야지? 와! 뭐죠 이게? 음, 재밌는데요? 얼른 안전부터 좀 확보해야 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물을 가운데다 둬야 됩니다 가운데 물 두고 나머지 아홉 칸삥 굴러가지고 그리고 밭에서는 밭에서 뛰면 안돼요 예, 씨앗들이 달리기로 밟히면은 죽어요 <웃음> 새싹들이어가지고 이런식으로 물을 양쪽에다 뿌리면은 가운데 물은 무한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기다 풀면 돼요 양동이 드릴게요 양동이랑 이거 삽이랑 도개공이랑 씨앗 여기다가 밭, 밭 만들어야 돼요 밭 이게 여기서 빵을 좀길러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빵 가져갈 수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어느수가 빵돌이가 돼버립니다 빵만 만들고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게 불빛이 있어야 잘 자라 거든요 여기다 불빛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엔더드래곤을 잡으려면은 생각보다 해야 될게많아 하루님 어디 가셨지? 농사짓단 말고? 어디 가신 거야? 상에 빠지신 거 아니지? 어 탈출했다! 아, 농사 농노 탈출했다. 없어졌어. 농사 시키려고 했는데 없어졌어. 양동이까지 들고 갔어. 밤 되기 전에 농사 짓는 곳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일단 우리 이제 아, 아지트 안전합니다. 야 이거 들어오죠 이거 그렇죠? 여기 막아야겠다 그러면. 어어 어, 어, 왔다 왔다. 일단 일단 빨리 막아. 그렇지만 이렇게 긴장감 있어서 더 재밌음. 뭐야? 어디 있어 좀비?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어떻게 들어온 거야? <웃음> 어떻게 들어왔지, 근데, 진짜? 점프해서 들어왔나? 이거 점프할 수, 있, 점프할 수 있나? 여기를 점프했나봐요, 여기를. 이거 대각선 점프했나본데? 지하를 좀 가꾸겠습니다. 저희 농장은 수직형으로 가겠습니다. 수직형 농장이야. 음, 이런식으로 위층 아래층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 요즘에 인기있는 농법이거든요 건물형 빌딩형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안에다가 일직선으로 빌딩 아파트처럼 농사를 짓자 아파트 농업 기법 어 진짜 실제 인기있는 기법이야 돼지도 그렇게 키우자 아파트 돼지 돼지 아파트 우리 돼지 아파트에다 돼지 그 아파트 농법 갈게요 다 파야돼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짓는 거야 어, 다이아 드디어 찾았다 와 저희 마을에도 첫 다이아가 나왔네요 마을 첫 다이아 마을 앞에다가 장식용으로 두고선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 우상 숭배하듯이 첫 다이아 숭배하자 그래야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이아가 잘 나옵니다 하나 액자에다 걸어두고선 다이아신을 숭배하자 우리 마을의 상징 다이아토템 자 여기다가 이제 다이아 헌납하시면 됩니다 다이아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곳 여기 다이아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<웃음> 여기 다이아 넣으면 돼! 여기 우상 없배야아 <웃음> 지금 다이아신 <웃음> 다이아신이 기뻐해가지고 비까지 내려주시네 아이고야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일로 물살 떨어지고 일직선으로 물살이 떨어지게 하면 되거든요 자 농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됐다 자 농사 지하 1층 만들었어 농사 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사노예가 필요해 농노가 필요해 오 오셨다 오 남학생 캐릭터 이쪽 오시죠 저희 마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끝!